안녕하세요. 식사하러 오셨어요? 아니 뭐, 이거 말있는거 있으면 갈아주려고 들어왔어요. 아 진짜요? 네 됐어요. 이거 전화 한번, 어. 응. 아 맞아 확인해야 되지. 네 <웃음> <웃음> 무슨 프로에나와요 연석구. 그 연석구 맞아요. 어한 인동 링동대. 맛있었습니다. 아니 얼굴이 그러니 얼굴이 여간 좃이 어머니 우동하고 라면하고 응. 새우튀김 있는데 뭘로 드릴까요? 우동만. 우정,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안 맵게? 두개 먼저 해 주세요. 아이고. 감사해요. 아니 근데 여간 멋이게 어디 막 많이 다니지 마세요. 위험하니까. 아니지, 다녀. 알겠습니다. <웃음> 저 저가 패배자에 많이 나온 사람이, 벌라서 응? 모자 쓴 드라마에 나이, 많이 나오도 키도 크고 좋게 생기고 응. 연속극에 나온다던가 이거 어 요새 쓴 드라마 그 무슨 연속극이 돼야 친구 친구 친구 애인 가가고 애인을 가지고는 어쨌는가 나는 그것은 모르겠네. 실례하겠습니다. 음, 예. 감사합니다. 네, 여기 와갖고 이쁜 배우들도 보고. <웃음> 어머니가 또 배우 같으신데요, 지금? 지금 너무, 애, 너무 예쁘시니까 응. 가리면 안 돼. 가리면 안 돼. <웃음> 귀여우시네. 당황하셨을 거아니야